아니, 아니, 지거 이거, 저거, 저거, 저거, 지거 저거, 저 아버지가 거 저거, 저거, 저 니다 수고했어. 고어고맙습니 고맙습니다. <웃음> 아어 고맙습니다. 고맙습 okay 고생 많으셨다. 아이 정말 아이들이 이제 선수가 내가 내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<have Arrived> <ilik> 우리는 이렇게 보리네 그냥 앉아, <웃음> 너무 고생 많으셨어.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이렇게 아껴주고, 귀하게 아껴줬으면 좋았고 영광이. 하나, 둘, 셋! 셋. 하지만 아직 애기가 붙자네! 그리고 나는 앞으로 좋은 드라마로 당신들은 더 좋은 일로 또 만나고 계속해서 계속 열심히 합시다.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